멈추고, 뭐, 하니 흐르는 저강 물을 보고, 하고, 안하이안러고 하고, 나만 홀로 서 있네 건널 수 없을 거라 생각만 하 있어. 무거운 발걸음 조 달을 건너서서 몇 번을 돌아보고 그대를 바라보며 잡지도 못하는 바보 같은 날이차손